이번 영상에서는 설렘 한가득 팔로스 뽑기 이벤트에 참여해본 후기를 알려드리려 해요. 팔로스 뽑기 이벤트는 과거에도 자주 했던 거라 신선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새롭게 보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탑승 소환수 무무가 엄청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던 팔로스의 결정을 탈탈 털어서 도박장으로 향했어요. 팔로스 뽑기를 할수 있는 오브젝트는 신기루 섬으로 입장하면 바로 정면에 위치해 있으며 아키라이프가 있는 계정이라면 보석 강화 이벤트의 보석을 하나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패치가 되었으니 팔로스의 결정을 든든하게 챙겨서 신기루 섬으로 입장해주세요. 신기루 섬에 있는 팔로스 뽑기 기계에 가까이 이동하여 상호작용을 하면 랜덤한 색상의 구슬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이 나오고 낮은 확률로 황금색이 나와요. 그리고 황금색 구슬이 나올 확률이 1%라고 하며 새롭게 추가된 무무는 황금색에서만 습득할 수 있고 확률이 2%라고 하니깐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황금 구슬을 제외한 다른 색상의 구슬에서도 아주 유용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으니 무무가 안나오더라도 본전은 충분히 챙길 수있겠더라고요 특히 신화 경험치 선택 상자를 획득했다면 이프니르 장비의 강화제로 판매할 수도 있으며 3,000에서 4,000골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 장비 강화제 같은 걸로 바꾸는 짓은 자제해주세요. 가지고 있던 540개의 팔루스 결정으로 황금색을 단 하나밖에 획득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연마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오기가 생겨서 부계정에 있는 팔로스까지 전부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팔로스 결정을 전부 싹싹 긁어서 7520개를 소비하여 3760번 뽑기를 진행했으며 빨간색 1233개, 파란색 1271개, 주황색 1223개를 획득했고 황금색은 33개 습득했어요. 그리고 황금색 구슬을 사용해본 결과 빛나는 햇빛 연마제 8개, 빛나는 달빛 연마제 6개, 모병관의 강화제 상자 9개, 포장된 크로우드 3개, 액막이 선택 상자 3개, 풍요로운 주머니 1개, 뷰로선물 꾸러미 2개와 포장된 파닥파닥 날개찍 무무 1개를 습득할 수 있었어요. 황금색 구슬에서 무무와 동일한 확률인 나마를 획득하지 못한 걸 보면 무무도 진짜 운이 좋아서 얻은 거라 생각할 수 있으며, 포장된 남마의 경우 경매장에서 200골드에 구매할 수 있고 무무는 8000골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아주아주 아주 어렵게 얻은 무무는 결국 뺏겨버렸답니다.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생각보다 황금색 구슬이 매우 안나오는 편이며 나오더라도 연마제 같은 게 주로 나오다 보니 무무만을 노리고 도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색상의 구슬에서는 천사의 날개 비약과 명예점수, 생활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며, 저번 뽑기 이벤트에 비하면 쓰레기같은 분목이 확 줄어들어 뭐라도 나온다면 대부분 유용하게 사용할 수있겠더라고요 파닥파닥 날개 찐 무무에 대한 소개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